행동 레벨 506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엔티티 야의 외형적 특징은 이념비로 보이는 끈적한 유기체로 필일 문자 야와 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문자로 된 몸을 가지고 있기에 팔다리나 얼굴 등은 없지만 알수 없는 방법으로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밀한 조사가 불가능에 가까워 여전한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인간과 의사소통을 일절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자들에겐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나 대치와 청각이 없는 자신과 같은 개체들에게는 일종의 수화 같은 것을 사용하여 소통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은 방랑자를 탐색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열 감지 기능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것으로 믿어지며 촉각과 미각만이 존재하는 엔티티야만의 의사소통 방식이라 보입니다. 엔티티야의 진정한 형태는 다른 개체를 공격 중일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몇몇 죽어가는 방랑자들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 혼미해져가는 정신을 부여잡고 마지막 기록을 남긴 덕분에 그들의 진짜 형태를 글과 그림으로 남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엔티티야의 실제 형태는 고무질에 가까운 검은색 덩어리로 족수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특징들이 보이며 실제 형태에서는 다리를 사용해 방향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엔티티야로부터 살아남게 되더라도 아이드랄라이티스 플레이그 폐렴에 쉽게 노출되며 심각하고 끔찍한 흉터는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엔티티 아의 실제 형태를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